예? 아 샤일 오늘도 좋은 하루에요 그러게 네가 중간계로 내려온 이후로부터 좋지 않은 날이 없었지 샤일 도 참. 처음엔 나 엄청 싫어했으면서 그땐 그랬지 하지만 정말 싫었던게 아니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거지 정말요?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샤일은 꽤 부드러운 말도 할줄 알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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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네가 나의 연인이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저 저, 저는 좋 좋아요 나도 샤일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네가 날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나 역시 널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역시 난 너와 안될 운명이었나봐 하지만 이해리 원하는게 차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이해리 원하는게 곧 내가 원하는거니까 네가 행복하면 된거야 다녀올게, 이해.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. 조심히 다녀와요, 샤일. 알았어. 사랑해. 저도요. 흠. 샤일은 저녁쯤에야 올려나 빨리 보고 싶다. 갑자기야. 어? 아이작? 예 와, 이게 얼마 만이에요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뭐, 만들 게 있어서 요즘 샤일이랑은 어때? 잘 지내? 아, 그럼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작은요? 뭐, 난... 차차 행복해지겠지 아... 너무 신경쓰지마 아 오늘 널 찾아온 이유 말인데 이거... 어? 아이잭이 만든 물약이네요? 음 이번엔 새로 만든 회복 물약이야 한번 테스트해봐주지 않을래? 아네 좋아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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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좀 지나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? 다행이네. 지금 뭐 하는 거지? 아, 샤일 왔어요?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. 아, 그게... 내가 이해한테 물약시험 좀 해달라 했을 뿐이야 이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한 오해는 말아 <웃음> 저 저... 샤이 대체 왜 화난 거예요? 샤이 언제부터지? 네? 언제부터였나 물었다 대체 뭘 말하는... 아이작가 너말이다 언제부터 내 눈을 피해 그런 사이가 된거지?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에 거짓말 마라. 널널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실지? 저요? 저요? 저요? 저하 저요? 절대 용서할 수없요 세상에... 이..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세상에! 이해 이미 늦은 것 같아. 내 일모로 어떻게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. 어떻게... 어떻게 이혜 왜... 무슨 짓이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해를 죽여 왜 내가 죽인건가 네가 가졌으면 끝까지 행복하게 해줬어야지 이 애를 원하고 이 애를 행복하길 내가 원하니까 너에게 말없이 양보했어 근데 근데 결과가 이런건가 대박패샤이! 어... 어... 어... 어... 네, 내가... 내가... 예! 예! 나쁜 자식 넌 이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어! 미안해 미안해 이엘 예, 내가 내 손으로 이엘은 신의 아이니또 어디선가 환상하게 되겠지 하지만 사랑하던 연인에게 죽었던 기억은 평생 가지고 살게 될 거야 그것만은 그것만은 안돼 이비, 이해에게 상처를 줬어 난 하지만 앞으로 살게 될 인생들 역시 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기적이야, 넌 맞아, 난 이기적이야 하지만 내가 이래에게 e 해줄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 이엘의 e 기억이잖아